네 다른 염색체가 있는데 네 만약에 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네 얘네 둘이 자리가 바뀌어요 아 여기랑은 또 다르네요? 네 근데 그럼 여기는 같은 염색체상에서 바뀌는거고 전자는 다른 염색체상에서 바뀌는거예요네 근데 그런데 저 궁금한거는 여기 네. 만약에 상능염색체가 있었어요 상동염색체 사이에 끼리 박혀도 이거 전자예요? 아니요아 응. 응. 아니에요? 응. 오 그렇구나 아 그래서 쌤이 이거 크게 그렸구나 와이 심오한 그림이어아 왜... 상동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에 연습지에... 에서 바뀌어야 되는군요. 네. 음, 그렇군요. 근데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중복이야. 아, 중복이요. 이거 뭔가 비리 오네요. 느낌이 네. 오네요. 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영수 구독자 여러분.